로그아 예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첫 번째 412번 요 정도 사이즈 괜찮으세요? 네. 패널 조금 더이 네. 녀석에 대해 F1이 3이야. 그럼 1이잖아. 네. 1 들어가면 로그 A에 4 더하기 1이 3이니까 로그 a 의4는 2. 이 말은 a 제곱이 4다. a 는 얼마다? 2다자여는 2인 상태에서 0 들어가요. f0은 log 2의1 더하기 1. log 2의 1은 얼마? 0. 그래서 a는 얼마? 1. f 5는 log 2의 16 더하기 1 2의 몇 제곱이 16이야? 4 4 더하기 1은 5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5가 정답 6 천천히 계산하시요 네. 자, 얘는 보자 a가 0과 1 사이의 수야 그럼 a분의 1이라는 건 1보다 큰 수야 네. 괜찮니 올라가는 네. 그림이란 말이야 a가 1보다 커진다 로그 밑이 1보다 큰 수가 되는 거야 네. 맞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데 뒤에 붙은 게1 마이너스 로그 여기 a분의 1에 a분의 1에 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럼 얘는 어차피 0이잖아요 이 네. 그림은 y는 마이너스 로그 a분의 1에 x야 근데 얘가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가 없다면 원래는 이런 그림인데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y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야 무슨 축 대칭 아 x축 대칭을 했다는 얘기야 y의 보호가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인데 x축 대칭이니까 내려가는 그림 요런 그림이 돼야해 오케이? 네. 요런 그림이 어차피 얘는 x 요요요요 요, 요, 요 무슨 축이야 이거 y축이 정근선이고 1,0을 지나겠죠 a분의 x 자 보세요 이 자식이 y는 log a분의 1의 x야 맞지? 맞니? 네. y 는 마이너스 로그 a 분의 1의 x야 근데 여기 있는 게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 앞으로 나가면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y 는 로그 a의 x 되니까 일치하는 거 맞죠 네. 1,0 지나는 것도 맞죠 점근선은 y축 y축 x는 0 맞죠 네.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빨간색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증가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거 맞죠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는데 정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 맞고요 흠 일치한다 맞고 음흠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게 지금 얘가 맞잖아, 밑에 있는 거이 파란색, 아 파란색의 그림이구나 미안해 파란색의 그림이니까 뭐야? 감소죠, 4번입니다 괜찮으세요? 넘길게요 자, 평행이동에 관한 얘기인데 얘를 기준으로 보라 했으니 저렇게 정리를 해보자, 얘는 로그 2에 2에 x 플러스 +E 2 가능 은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x 플러스 2 얘가 1이니까 쟤는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럼 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괜찮네 자 얘는 밑이 지금 2분의 1로다 똑같아요 얘가 얹어지면 a는 로그 2분의 1에 6이고요 b는 로그 2분의 1에 25분의 1이고요 C는 로그 2분의 1에 역수의 점이 니까 27분의 1 되겠죠 위치 작으니까 감소함수입니다 네. 6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25분의 1, 그 다음 27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큰게 A, 그 다음 B, 그 다음 C인 양성입니다 다음. 6개 닿는것 같아요. 이게 역함수의 그림입니다. 얘 역함수를 gx를 할때 g4. 얘가 무슨 함수야 얘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되니까 a 의 마이너스 1제곱이 2기입니다. a는 2분의 1이어야 돼. 즉, fx는 뭐야? 2분의 1에 x제곱이야. 역함수인 gx를 만들어도 되지. gx는 로그 함수니까 로그 2분의 1에 x. 그래서 4 넣어도 되거든. 그럼 g4는? 마이너스 인데 우리 이거 알잖아요 얘는 얘가 K라면 F에 멀어서 K를 넣어서 4가 나오는다 2분의 1에 K제곱이 4이기위해 K는 마이너스 2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의 점 M이 PQ의 중점이래 자 그럼 여기 2를 넣으면 여긴 뭐야? 로그 5의 2 여긴 뭐야? 로그 음. 5에 18 맞죠? 네.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이거든요. 그럼 둘을 더하면 로그 5에 18 더하기 로그 5에 네. 2를 더하고 나누기 2해야 되지. 네. 그러면은 2분의 1 나가고 로그 5에 36 얘는 로그 5에 여기에 2분의 1 얹어질 거니까 6. 그래서 a 값은 여기가 로그 5에 6이 돼야지. 네. 그러려면 a를 뭘 넣어야 돼? 6. 네.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7방 형태입니다. 봅시다. 합성 함수죠. 네.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화면을 줄여서 아, 433, 434번을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 정역이 이보다 크거나 같고 엑스가 6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그때 우리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을 일단 치환하겠다라고 마음 먹겠죠. 네. 그리고 나서 y는 로그 2분의 1에 t잖아. 그럼 얘를 풀기 위해, 그러니까 나는 y의 최대값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 t로 가야 돼. 그럼 이걸 이용해서 t의 범위를 구하는 거였잖아. 네. 그럼 얘는 아보리진, 축이 네. 어딘인데 네. x가 1, 근데 범위가 2부터 6이야. 네. 그럼 6일 때 최대죠. 6을 집어넣으면 8이니까 34 2를 집어넣으면 8 그래서 t의 최대값이 34고 t의 최소값은 8이죠 34 맞나? 32 그럼 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 녀석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지 8 12 그럼 8은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고 최소값은 32지 네. 마이너스 5지 그래서 최대는 마이너스 3 최소는 마이너스 5에서 곱하면 15인데 하나 더 알자 언제 최대야 t가 8일 때 t가 8이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3을 가져 얘는 얘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빼는 거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5니까 2되겠죠 됐습니까? 한번더 얘는 그러면 얘는 반복되는 거잖아 맞니? 로그 2분의 1의 x가 t야 근데 그때 x의 범위는 1과 8이고 내가 원하는 건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지 t의 범위가 필요한 거라고 내려가는 그래프 1과 8이니까 1을 집어면 최대 0 8을 적어놓으면 최대 최소 마이너스 3 t는 마이너스 3과 0 사이 아래로블록한 그래프 축이 어디데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과 0 언제 최대? 0일 때5 언제 최소? 마이너스 2일 때4 8 5 얼마? 1 그래서 5 곱하기 1은 5 이렇게 되는 문제죠 응. 실수하지 마세요 응. 중요합니다 굉장히 Next. 자, 이 녀석을 하네. 자, 로그, 로그. 위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 2에 곱해주면, xy 더하기, xy 분의 9 더하기 1, 더하기 9.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얘는, 이 안에 게 양수거든, 항상? 네. 그럼 얘가 한수기 하잖아. 이거니까, 네. 6이죠? 얘랑 합해져서 2위에 최소는 최소 16대겠죠 최소가 그러므로 최소는 얼마? 4로그 2에 16자 얘는 4에 마이너스 나가니까 마이너스 바꿔도 되지 그럼 log 4에 x-5 분의 x-2가 2분의 1. 4에 2분의 1 제곱은 2 x-5 분의 x-2가 모여야 뭐 한다고? 2 괜찮네? 아 미쳤나봐요 제가 맞, 맞죠? 맞 맞네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크로스 해주면 x-2는 5x-25 4x는 23 뭐야 이거 이게 5야? 이지2 맞니? 2 맞아. 그럼 x-2는 2x-5 10 그리고 x는 8 항상 징수 조건 확인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여기도 보자. 우와 얘가 바뀌어요. 밑이 3으로 다 맞춰지잖아요. 네.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럼 좌변은 2분의 1 로그 3의 x고 우변은 로그 3의 x의 제곱이거든요 네.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여서 t는 0 또는 2분의 1즉 네. 로그 3의 x가 0이 되거나 2분의 1이 되야 하니까 x는 1 또는 네. 루트 3 음. 알파베타 둘을 곱하면 루트 3 진수 조건은 어차피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x 머리 위에 로그가 또 있어 얘는 지수야 로그야 알수 음. 없잖아 로그 3 이었죠? 네. 양면 로그 3을 주세요 로그 3에 x에 로그 3에 x제곱은 로그 3에 3분의 1 더하기 로그 3에 x제곱이지 이게 앞으로 나갑니다 네. 그럼 로그 3에 제곱 되죠 음. 그럼 로그 3에 x를 치원합니다 뭐로 t로 그러면 t제곱은 2t, 얘가 뭐야? 마이너스 t제곱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t는 얼마? 네. 1 t가 1이면 x는 3 오케이 야왜 13번이지? 한 문제가 더 있었니? 10번이 밑에 있구나 얘도 봅시다 x위의 지수 있죠 그럼 얘가 지금 로그니까 그냥 로그를 주세요 그럼 로그 y는 e-log x에, 얘 튀어나온 겁니다. l o x 되세요? 네. 네. 됐어? 네. 야, 그럼 얘를 l a r y. 얘를 l a x. 괜찮아?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l a r x제곱, 플러스 e-log x. 근데 s m x고, l a x는 l o 가 붙었죠? 그럼 l o x는 이쪽이 0이고, 이쪽은 3이지. 네. 너 괜찮니? 로그 준거야 여기 로그, 로그, 로그. 그러면 x는 어디서 3에서 0 사이죠? 위로 올라가면 축이 어디야? x가 얼마일 때? 1일 때, 0과 3이지. 네. 1일 때 최대한. 그럼 y는 라지 y는 최대값이 얼마? 1 네. 최소값은 9일 때니까, 3일 때니까, 마이너스 3. 괜찮아? 네. 얘를 갖고 올게. y는. 1과 마이너스 34인데 y가 누구냐면 로그 y 1과 마이너스 3이지 밑에 10을 다 얹어주면 y가 나오죠 y는 10분의 1 또는 1000분의 1 둘을 곱하라 했으니 만분의1 다른 말로 10에 마이너스 4죠 어려워요 이거? 여기까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어. 맞잖아. 아, 그럼 또14 있어? 어. 여기도 마찬가지. 보니까, 로그 X에 2가 있고, 로그 Y에 2도 있으니까, 얘를 X, 얘를 Y 두 개니까, 이 e 나가겠지? 네. EX 마이너스 Y는 E. 4니까 나오겠지 4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1 렐리파면 xy 나올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로그2의 x 로그2의 x가 치환되죠 t로 치환하면 t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나가니까 6t는 0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맞지? 근데 t가 누구야 로그2의 알파 또는 로그2의 베타야 얘네들을 곱하려면 둘을 더해야지 네. T의 모든 근의 합은 어디에서 보이는데 4죠 그게 로그2의 알파 베타 즉 알파 베타는 16 맞지? 괜찮아? 네어 여기까지 정리 로그 부동식도 그렇고 진수 조건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오케이 태초의 진수 조건 변형되기 전 진수조건 오케이? 이게 더했으니까 근데 여기 h 수조건 x x 는 6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 x 수조건은 x 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지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풉 x 다 로그 e t h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0 맞죠? 네. 1이에요. 1은 로우 10이죠. 밑이 10이고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0이 뭐보다? 1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돼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은 0 이상 아래로 볼록 결정 2개 5하고 마이너스 4 여기지 그럼 x가 작아 마이너스 4 또는 x가 커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긋고 마오 마사 오 육에 대해 첫 번째 쟤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지 밑에 있는 애는 이렇게 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공통을 보면 여기하고 여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갔구나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등호가 들어가 있지 이쪽을 쓰면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며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서 얘가 마이너스 5고요 x가 크거나 같대 5보다 작아 6 그래서 여기는 5입니다 그래서 둘 더하면 0이죠 음. <웃음> 네트. 로그 3분의 1의 x가 방법 되죠 그러니까 나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범위는 없지만 x는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2t죠 크거나 같아요 아볼차 0 2 t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로그로 다시 주면 로그 3분의 1의 t가 0 이하거나 로그 3분의 1의 t가 2 이상인거죠 얘는 로그 3분의 1의 1이고요 얘는 로그 3분의 1의 9분의 1입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바뀌겠죠 여기 x x 미안해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은 뭐보다? 네. 9분의 1보다 맞지? 네. 하지만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보면 0, 9분의 1, 1에 대해 최초의 첫 번째 진지 조건은 이거구요 그 다음 문제 우리가 푼 거는 이거 이거죠 네. 그럼 겹치는 부분은 네. 여기 또는 여기니까 풀면 이 네. 정답은 0보다 크다 x가 작 같다 부분에 또는 x 크 같다 1 네. 괜찮으니 네. 그 다음 여기 네. 어차피 로그 3의 x가 지수에 있으니까 로그 3을 주면 로그 3의 x에 로그 3의 x는 앞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제곱 될 거고요 네. 이쪽은 로그 3에 9 더하기 로그 3에 x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밑에다가 로그 3을 주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안 바뀌어요. 만약에 이게 2분의 1같은 경우는 부등호 바뀌어져야 됩니다. 네.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2. E. 로그 3에 x를 t로 치환하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작아요 네. 아볼 2 마이너스 1, t는 2와 마이너스 네. 1 사이에 있어. 등 없지. 네. t가 로그 3에 x니까 로그 3에 x는 작가2 네. 이렇게 네. 얘를 풀기 위해 3을 줍니다 그러면 3분의 1커 x9 진수 조건 자체는 만족했죠 이미 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정수는 몇 개? 여덟 개 음. 됐니? 네. 19번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 시간 도 줄게 밑이 4야 그럼 2로 바뀌면서 2가 나가고 2분의 1 나가고 그게 얘랑 만나서 사라지겠지 그럼 쟤는 x 플러스 4가 미친일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아 뭐보다? 3x 그럼 2x는 작거나 같아 4 그럼 x는 작거나 같아 얼마? 2 근데 여기 진수 조건은 뭘까? 얘는 x 플러스 4의 제곱이거든 얘가 0보다 크면 돼 여기는 3x가 0보다 크면 되고 이거는 x가 뭐만 아니면 돼? 마이너스 4만 아니면 돼 얘는 x가 그냥 0보다 크면 돼 그 둘을 공통하는 건 0보다 크다야 이게 위에거야 네. 됐지? 네. 아래는 이거 3이고 마이너스 나가지 네. 곱해주면 뒤집어지고 1 되겠지 1은 로그 3의 3이니까 x 플러스 2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x는 작거나 같은 1보다 근데 진수 조건이 마이너스 2보다만 크면 되지 네. 그럼 얘와 얘의 교집합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건 x가 0과 1.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자연수 x의 값은 1. 오케이. 진수 조건은 계속 교집합으로 계속 남아야 돼. 그리고 변형 전의 진수 조건. 얘를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보면 안 되는거지. 마이너스 4만 아니다얘 원래 최초의 진수가 누구였어 얘였기 때문에. 변형한 진수는 필요 없어. 그래서 e 로그 x의 진수 조건과 로그 x 제곱의 진수 조건이 달라. 식으로는 같지만 함수로는 달라 얘는 함수로는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지만 얘는 정의역의 x 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0이 아니다 둘은 정의역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진수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문제를 푸는 거랑 이렇게 조선 문제를 푸는 거는 푸는 과정은 똑같고 결과도 나오겠지만 그 중간에 만나는 진수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만족하는 x 값이 범위가 르다죠 <웃음> 만약에 이 값이 4야 어, 이 값이 어, 여기 밑에 2가 네. 있어요 괜찮아? 네 2값이 e 2야 그럼 x제곱이 4면 되는거고 2값이 e 2면 여기는 2가 있고 x 이거지 어... 그지? 그럼 얘도 이렇게 2를 주면 로그 2의 x가 네. 1이면 되니까 x는 2거든 이거 네. 이쪽은 근데 얘는 x제곱이 작아서 x는 뿔마이가 가네? x는 마이너스 2도 들어올 수 있어 이 조건 여기는 범위가 다르다는 얘기야 오케이 태초의 진수조건을 보라했어 태어날 때의 진수조건 알겠냐? 여기까지 정리 이건 치어난 범위가 생기는데 로그에 x는 t로 치어난 범위가 안 생깁니다 치열이 모든 실수니까 그럼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8, 요거는 모르는 숫자잖아 네. 그지? 네. 로그2의 k 그냥 할게요 네.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이거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려면 판별시티가 보다 작으면 되죠? 네. 64-32 로그2의 k가 0보다 작으면 되네요 네. 그럼 로그2의 k는 2보다 크면 되네요 네. 맞죠? 네. 로그2의 k는 4죠. 그럼 k는 4보다 크면 되네요. 됐죠? 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b제곱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a 맞아? 네.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t로 치환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2와 6사이다 로그 a가 마이너스 2와 6사이다 즉 a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과 10의 6제곱 사이다 음. 자 문장제 문제는 이건 졸균중식이나 식이 중간에 있네 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a사의 소음의 크기 소음의 크기는 p야 P, a의 p는 40이고요 b의 p는 60이죠 네. 소음의 세기는 소음의 세기는 D야 아니지 아, 음. 소음의 크기가 D구나 DA DB 소음의 세기는 PA지 PB는 A의 소음의 세기에 몇 배입니까 이거지 됐어 DA는 10 로그 PA 더하기 12 얘는 10 로그 PB 더하기 12 맞지? 네이 더하기 12가 진수자리지 이거 네. 자 어쨌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4 얘는 6 괜찮아요? 네 이거 진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위치가 어디야 이거 도대체 숫자로 볼게요. 그냥 뒤에 붙어있는 응. 숫자로 그러면 로그 PA는 마이너스 8 맞아? 로그 PB는 마이너스 U 이건 뭐냐면 K는 PA분의 PB거든요 이게 K인데 진수끼리 나누라는거지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네 로그 p a 분의 p b 는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2 10의 이거니까 얘가 100 100 100 음. 괜찮아요? 네. 로그 k가 2라고 k는 100 이라고